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티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심동구 자유국 TV를 사랑해주는팬 여러분. 심동구제독의실전 이야기 또 오늘도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심동구제에 나오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죄송해요. 우리 오늘은 너무 슬픕니다. 슬픈 날입니다, 오늘. 아, 그, <웃음> 탈북 그 기순자. 아니, 그, 관계 저, 초방에. 보니까 예. 22살, 23살, 그, 20대 청년이던데. 예, 예. 예. 20대 같으면 북한 군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군. 20대 남자는 보통. 예, 일부 보도는, 그, 북한 네. 군, 어, 무 경력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음, 네. 제가 이게 지금 거짓말이라고 느껴지는 게, 북한이 통상 10년을 군대를 가니까, 네. 뭐, 저기 10대 후반에 가서 갔다 하더라도, 어, 저기 한 25살까지는 군대에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얘들은 탈북한 군인인데, 군인을 갔다가 지금 강제로 북송시켜버린 거아니까 그것도 내 깜짝 놀란 게, 안대를 가리고, 아, 눈을 가리고, 포속지에 묶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자살할까봐, 자해할까봐, 그, 재갈 제갈, 제갈까지 준비해가지고, 경찰 특공대가 압송을 해가지고.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예. 그, 저, 그, 동아일보에서 특종을 했던 거거든요. 예, 동아일보 그 보도가 또 여러 군데 인용이 돼가지고, 뭐, 예. 한데 어,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예. 그냥, 뭐, 원래 이게, 원래 숨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JSA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에 예. 한국군하고 미국하고 같이 합동 그, 근무를 하거든요. 예. 제가 작년에 거기 위문 간직이 있어요. 예, 예. JSA 경비대회에. 예, 예, 예. 근데 그, 그 경비 대대장이 예. 한국군 대대장이 중령이에요 예. 예. 김유건 국가안보실 1차장. 왜그 예. 하면 뭐, 이, 이, 김유건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육군 어, 중장 출신이거든요. 예. 참모차장이 마지막 보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육군 선배잖아. 육사 선배고. 예,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이게, 메시지를 보낸 게, <웃음> 김유근 안보실 2차장이 국회에 예. 출석해가지고, 예. 그, 자기가 조금 시간 있을 때, 그, 전화 메시지를 본 거예요. 예. 그걸 기자가 찍은 거야. 예. 그 바람에 이게, 이제, 그, 발각이 된 거예요. 그죠. 그, 그게 안 들을 통으면 이거 아직까지도, 이거, 국민은 모르는 거예요. 국민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뭐, 숨길라고 그랬다니까? 예, 예. 그게, 한마디로 한 이게, 저, 문재인 정권이요. 예. 거짓말도 아니고, 만열 거짓말에다가요. 계속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통일부, 통일부 장관이, 아니, 북한 병사가 죽어도 북한에 가겠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그래 이야기 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응. 눈을 가리고, 포성주를 묶어가지고, 자해할까봐재갈까지 준비해 가요. 경찰 특공, 대가 음, 그,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그, 압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해행위도 있고 예. 하니까 원래 뭐 대한적식사사가 어떤 예. 그런 경우을 뭐 했죠 그런데 예. 어,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예. 경찰특공대가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예. 판문점까지 데려가서 예. 저 인계를 했는데 그때까지 판문점에 도착할 때까지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예. 포성줄로 이렇게 포박을 해가지고 예. 이송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자해행위 있으면 제갈까지 물리라고 예. 제갈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이송했는데 예. 에, 이, 이 북한 의민 두명이 예. 판문점에 딱 도착해가지고 안들 푸른 거예요 예. 딱 보니까 북한 군세명이딱서 있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틀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통일부 장관이요 예. 김연철 예. 통일부 장관이 11월 8일 말이죠 예. 11월 8일 날 국회에서 예. 또 이렇게 밝혔어요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예. 했다. 그래서 기소나서가 없었다. 예. 이렇게 거짓말을 또 했다. 예, 예. 아, 이 자식, 이거는 말이야. 통일부 장관들은 작자 이거. 예.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어? 덩치는 큰 놈이 계속 이거, 저, 저, 거짓말 하고 있는 <웃음> 거예요. 이런, 이런, 그러니까, 인명이이 예. 중장 국가 의사결정이잖아 이거. 예, 예. 그리고, 이, 이, 이런 거, 저, 하는데,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저, 뭐라고 그랬죠? 그, 그 국방부 장관은 말이에요. 예. 국방부 장관은, 저, 뭐라 그러냐면, 11월 7일 그 전날. 예. 북측 가족 안전을 위해서 송환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송환이 당사자의 북측 가족 안전에 영향을 예. 줄수 있어 송환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예. 예. 상황 종료 후 공개하려고 했다. 예. 이렇게 도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 정경도. 그것도 거짓말 한거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예. 어? 그다음에 통일부가요, 그 다음에 통일부가 요그 전날 예. 그러니까 김정철장관이 11월 8일 날 이렇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기소 예.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예예. 이렇게 국회에서 위정을 했는데요 예. 그 전날 통일부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죠? <웃음> 어. 범죄자 따라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그같이 결정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 북한 인탈 주민 조민... 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예. 어, 그다음에 흉악 어,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남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 같이 결정했다. 예. 강대총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전날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예. 그, 그 의사결정 예. 유효하고요. 예.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 틀려요. 예. 국방위장이 야기또 틀리고, 예. 국방위 장관은 <웃음>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예, 예? 가족이 그저저 저 안전을 위해서 일단 비공개로 소환하고 소환 후에 밝히려고 그랬다 이게 이거고요. 통일부 장관은 죽더라도 지구가 돌아가겠다고 했다. 귀순 논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통일부 대변인은 그 전날 이거는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북한 주민 이들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게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한게 그거 다 틀려요. 예, 어? 정부 그리고 이저 제세의 경비 대대장이 예. 김연철 아저저 김유근 김유근 국가안보실 1 차장한테 보낸 메시지에는 뭐예 그러기 국정과 통일부 입장 정리가 안돼 가지고 예 오전 중에 추가 검토할 예정인데 오전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예예. 데 여기 메시지 상에는 오후 15시에 예. 판문점에서 음. 북한 주민들을 북쪽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래 되거든요. 예, 근데 예, 예. 오전에 이걸 보내면서 이게 입장 정리가 안 돼서 검토를 하겠다. 다시 예, 예. 이랬는데 오늘 그보도에의 하면은 예. 국가 안보실에서 직근으로 예. 통일부도 입장을 내라. 국정원 음. 입장이 뭐냐? 한데 지난번에 6월 달에 왜그 삼척항에 목선이 삶을 돌 보냈잖아요. 6월 15일 날 예, 예, 들어왔어요. 그게 엄청 비판을 받았거든. 예, 예. 그 부담이 있었던지 예. 하여튼 통일부도 입장이 명확하게 안 나오고 예, 예. 국정원도 그래 가지고 국가가 체해서그 아... 종합적으로 그 관계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예, 예. 거기서 판단을 해서 대통령이 제가 까지 맡아서 이제 예. 이, 이 중요한 사안이 그 문제 통통이 보고를 해, 해야 되겠죠. 예. 해가지고 이거를 저 하려고 그랬는데 예. 도저히 안 되니까 예. 그제이스경비대대장 그 이야기처럼 예. 통일부 국정원과 통일부 입장 정리가안 돼가지고 예. 안보처럼 직금으로 이걸 결정해 버린 거예요 예. 해가지고 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무조건 추방해 그래 예. 한 거야 그리고 추방할 때 제가 재갈무기금 뭐 안될다 하고 말이죠 예. 소승조로, 이렇게, 포박을 해가지고. 그죠. 판무지까지 끌고 가서. 예. 태워갔죠. 아니, 이거, 서, 이 사건. 그래한 예. 거예요. 예. 했는데, 그 과정이, 예. 이 문자 메시지, 핸드폰에 이게, 국회에서 이렇게, 예. 볼, 어, 김, 김유건 안보실 2차장이 그, 핸드폰 보다가 아. 이게 기, 기자들이 많잖아요. 예. 국회에서 그래서, 그, 핸드폰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걸 찍어가지고 보도록 해버린 거야. 이 예. 그게 노출이 돼버렸단 아. 말이야. 아. 아차,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일파만파가 되어버린 거야. 아. 예. 이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살인마라고 하는 거를, 저기, 입증한 것 밖에 안 돼요. 문재인 정권이, 아니, 민주화 운동 했다며,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했다면서, 이해찬 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면서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권 유린는 살인, 살인마, 인출마, 살인마 인출마. 살인마들. 인출마. 얘들. 예. 23년 전에요. 예. 1996년 8월 2일 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저, 민변. 예. 부산 경남 대표 변호사예요. 예, 예.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예. 1996년 8월 2일 그 당시에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남태평양상의 참치잡이 원양어선 294톤이에요. 이번에 이제 북한 저저 저, 저 어선 있죠. 그 예. 17톤이거든요. 그런데 294톤인가 거의 예. 20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선 이제 이게 사 집단 살해 사, 사, 사건이 생겼는데 예예. 중국 조선족이 말이죠. 예예. 6명이 조선족선서 6명이 11명을 죽였어요. 예예. 11명을. 예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하튼 어부들이 예예. 많이 있었어요. 원래 인도네시아 어부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살아남은 인도네시아 어부가 예예. 이걸 저 제압을 했어요. 예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 인근항에 들어가서 예예. 이게 한국까지 들어왔는데 예예. 이게 저. 아여튼 결과는, 사형다 선고 받았어요. 여섯 명. 다사형 받았어요. 예. 조선주의 사행 선고를 받았는데, 예.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예, 예. 2심 때부터, 항소심이죠. 예. 예. 변호사를, 문재인 당시 변호사로 했다니까요. 예. 맡아가지고, 예. 주범을 빼고 다섯 명은다 무기로 감형을 시켰어요. 예. 2심, 그렇게 대부분까지 무기징역으로확증 예.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무기징역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1년 후에 이, 2000, 어, 예. 2000, 그 2007년이 돼요. 아, 2007 20096년인데 2 9 7년에 예. 판결이 그려났고요. 예. 10년 후에 2007년에 예.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 농무인정부에 청와대 예. 비서실장 을할 때예요. 예. 그때 특별사면을 해서, 대통령. 아. 하는데 그 주, 주범 있죠? 예. 주범 이름이 전재천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예. 한 명이 이집 사행을 대기하고 있는데, 예. 이 전재천이라는 주범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예. 특별사면을 했다니까요. 예. 가 와. 그리고 이때, 에, 비서실장이 문재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10월 16일 날, 언론 인터뷰한 게 있어요. 예. 그때 왜, 그, 저, 변호를 맡아가, 뭐, 이런 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예. 조선족의 우발적 범행범행이었다 범위, 예. 우발, 이 우발, 우발이 아니거든요. 우발이 아니죠. 계획적이죠. 굉장히 치밀하게, 이거, 을어요 노는 거면은. 근데 우발적 범행으로 지금, 그렇게 오도록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발적 범행이 있는데, 운명처럼 변호를 맡았다. 와, 또, 거짓말하고 있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예. 같은 동포로서, 예. 따뜻하게 품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같은, 동, <웃음> 같은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 저, 저,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23년 전에 예. 조선족이 우리 한국, 주로 한국 선장을 포함해서 예. 11명을 죽이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예. 우발적 범행으로 치부하면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 조선족을. 그런데 예. 지금 이번 사건은요, 예. 조선족이 아니고, 헌법사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이죠. 근데 국민이 두 명이 지금 스스로 기순해, 내려왔는데, 예, 예.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예. 사법절차도 다 생략하고, 완전 이거 무죄 추정 원칙에서 그, 그 사람들한테, 그 변호인도, 그 받을 수 있는, 배... 권리를 줘야죠. 권리를 예, 줘야, 줘야 예, 되잖아요. 예, 예, 예. 이거는 그 합동, 합동정보, 정부 합동정보조사단인가, 뭐, 거기서 이걸 했거든요. 예, 예, 예. 이거는 어 사법적인 이그 그, 권한이 없어요. 예. 정보 부대라 정보. 예. 어? 예. 여기서 조사한 걸 근거로 해서 살인범으로 해가지고 추방했다 이 말이야. 아.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아마 사법 절차가 완전 실종됐다니까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인가를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23년 전에는 이렇게 예. 중국 동포까지 예.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사람이. 예. 어떻게 같은 헌법상 국민이 두 명을 내다 예.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예. 사법 절차도 안 받고 예. 안대를 가려 가지고 예. 포박을 해서 판문점까지 데려가서 예. 거기서 북한군한테 인계를 하냐 이 말이야 가자마자 죽을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이게 제일 심각한 건는 유엔 공문 방지법 협약이 있어요 예, 예. 이게 이게 저 (1987년에) 발효가 된 예, 그 해약인데 우리나라 1 9 95년에 가입을 했어요. 예예. 반드시 준수해야 를 된다 이거야. 예. 한국에. 그러면 예. 이거는 유엔 고문 방지 해약을 정식으로 예. 정면을 위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엔에서 이걸 정식으로 조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이. 왜냐면 아, 조사해야죠. 예. 그해약 3조에 뭐라, 뭐라고 되 있냐면은 예.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예. 네? 근거 가 예.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극악한 대규모의 인권 침해 사례가, 예. 꾸준히 존재했던 국가로서, <웃음> 국가로의 추방, 송환, 인도는 금지한다. 이렇게돼 있어요. 예. 딱이 맞는 어, 게 국가. 북한이지, 북한이 북한. 예. 예. 근데, 그, 가자마자, 이게 뭐, 공문이 아니라 바로 그냥, 어? 바로 저, 고세 고사, 체행될, 고사포로 속에서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걸 보냈다, 이 말이야. 그게, 뭐, 유엔 공문 방지 해약 이 말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니, 문맹국에서요? 있을 수 없어요. 아니, 한국의 범죄자들도 눈 가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저 범죄자들도 뭡니까? 피의 사실 공표도 못하게 하고, 포토라인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인권 유린한다고 아, 그래놓고, 포토라인 없었잖아요, 그 검찰에서. 그니까. 예. 그래놓고는, 지금, 호송줄에 묶었고, 눈도 가리고, 아니, 눈을 왜 가립니까? 눈을. 그리고 자해 행위를 할까봐, 이거, 이 뭡니까? 재갈까지 물리려고 했다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배, 배를, 배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 19명이 탈 수가 없습니다, 19명이. 이 조그만 어선에, 지금 어떻게 19명이 탑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19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2명이 넘어온 거예요, 2명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네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뭐. 볼수 있는 거고, 지금, 그, 제가 봤을 때는 북한군인데, 북한군이란 말을 싹 빼버린 게, 북한군이 대량 탈북, 했다는 게 기사화되고 소문 나면은 다른 부대에서도 막 이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10월 31일날 저기 넘어온 거를 갖다가 돌려보냈다만 다시 넘어온 거를 11월 1일날 뭐 오전에 발견해가지고 하루를 추적해가지고 11월 2일날 뭐 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독자분들이 바다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월부터, 저기, 북서 계접 푸는 보니까, 동해안은요, 파도가 엄청나게 높게 심습니다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 함정, 대형 상선도 가다 보면은, 앞으로 못 나갈 정도로 배가 꼴랑거리는데, 저 조그만 어선을 타고 내려왔다는 거는, 최후의 바람을 내가 살고자 하는 최후의 그 수단으로서 저 배를 훔쳐 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고, 북한, 저기, 북한의 어선이, 민간 어선이 어있습니까다 북한군 장비들이지. 그렇지? 북한은 제가 저도 뭐 해군에서 굉장히 복무를 했기 때문에 뭐 사정을 잘 아는데요. 북한에서는 거의 순수 민간인이 없습니다. 그죠. 네. 네. 그 군인이라 보시면 돼요.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저걸 타고 31일날 뭐 내려왔다가 한국 해군에 이 납포가 돼가지고 한국 해군이 야, 귀순할래? 물어보니까 귀순할 의사가 불분명뭐 귀순을 밝히기도 했지만은 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한번 잡아가지고 돌려보냈다가 얘들이 다시 내려오니까 해군배가 추적을 하니까는 저 배가 도주를 해가지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꼬박 하루를 추적해가 잡았다고 하는데 저 배가 어떻게 하루를 도, 도주를 합니까? 이 험한 바다, 겨울철 바다에 저기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서있지도 못하는데 이게 지금 웃기는 게요. 이게 지금 군지 체계가 이번에요. 예. 국방부 장관도 모르고 예. 그럼 양 언론, <웃음> 을 통해서 알았다 그랬잖아요. 예예. 예. 정식으로 이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합동 어, 조사단에 예. 그두 명을 인계할 때까지 합동 조사단이 11월 2일날 그 펭씨, 아니 저저 저, 저, 어디죠? <웃음> 삼척항이 들어갔죠. 예예. 들어가서 어하자마자 바로 예. 저 합동 조사단에 예, 예. 인계를 해버렸거든그 예, 예. 상황까지 만 아는 거예요, 국방장 예, 예. 그 이유는 전혀 몰라. 예. 추방을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방을 실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예. 이거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11월 8일 날국방일보에 예. 보도가 나온 게 예. 합참이요 발표를 예. 또한거예 예. 합동참모본부가 아무런 발표한 게 없어요 예. 납부한 것도 발표 안 했다니까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합참이 뒤늦게 발표하기로 이렇게 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 예?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남아하던 북한 유입목선 일치를 납포해 동해 군항, 아동해으로 했네 군항으로 이송 탑승하고 있던 북한 주민 이민을 중앙합동정보자사팀으로 인계했다고 7일 전했다 이게 다예요예 합참. 그러니까 이거 저, 저 국방부 합참이요. 예. 이게 이번에 저 문자 메시지 이게 이게 발각되지 않았으면 은 그죠. 이거까지 다감감출고한 거예요. 감출고한거죠 예. 예. 군이 정직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허위보고 한 거죠. 네? 국민들한테 허위보고 한 거죠. 국민들 앞으로, 그래도 군이 최후의 보루인데, 어떻게 이걸 믿고, 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재산을 맡기느냐, 이거야. 그죠. 예. 보루를 맡기느냐, 이거요 이거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전혀 이게 처음에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 처음에 비설이 해상 초기기가 발견했군요. 예. 응? 네? 이런 걸 우리 처음 하잖아. 예, 그죠. 예. 그게 31일 오전 10시 13분쯤에, 예. 대진항 동쪽 2 0 6여 킬로미터, NLL 남쪽 10여 킬로미터에서, 예. 북한 위목선 일직을 포착했다. 예. 우리군은 호향을 이용해서, 예. 이목스를 NL 이북으로 태거 조치한 뒤 계속 추적 감시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 이가 예. 다음날 새벽 3시 38분에, NLL을 다시 넘어와서 또제거 조치를 했지만, 예. 계속 수남 쪽으로 항의를 했다. <웃음> 그래서 이걸 납부를 했다. 2일 11일 2일 오전 10시 16분쯤에 이 목선을 납했다 이렇게 되어 네. 있어요 그게 이게 일은 1년의 모든 사, 사항이요 에 이게 예. 저, 실제 시작은 언제죠? 지난달 10월 31일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이 11일이니까 정확한 네. 12일 전에 예. 이 사, 사태가 생겼는데 그죠. 이 12일 동안에 예. 1 2일 동안에 있었다는 일을 이게 11월 7일 날 문자 메시지 발각된 이후부터 예. 이게 공개가 됐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11월 어,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오전까지는요. 예예. 그러니까 8일간은, 예예. 8일간은 예예. 합청, 예. 8일간은 국방부 합참 그다음 정부 어, 통일부 예. 예. 네? 국정원, 예. 국가안보실 모든 데서 이걸 숨긴 거예요. 음. 나쁜 놈들이지. 국민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고 <웃음> 언론에도 안 알리고 그, 그러면서 북한에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애들 잡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북한이 야 이거 이렇게 그래 살인마야 보내 하니까 어 알아서 하고 북한하고 먼저 협의회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런 것도 전혀 몰랐죠 예, 예. 근데 11월 2일 날 납부를 해가지고 예. 중앙합동정보조사팀으로 인계를 했는데 예, 예. 딱 3일 후에 3일 11월 5일 날개성 예. 남북 일락사무소 있잖아요 예, 예. 그걸 통해서 북한에 이거 추방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인수 의사가 <웃음> 인수하겠다. 예. 예가지고, 그, 그, 바로바로 해요. 바로 인수하겠다 니까그다음날 11월 7일날 바로 추방했다니까요. 군안돼 국... 가려가지고, 묶어가지고. 와, 국민 여러분, 이거는요, 북한하고 내통을 했기 때문에, 이건 여적죄입니다이 우리 국방부도 여적죄고 군, 뭐, 저기, 음, 국정원, 통일부, 청와대, 전부 다 이건 여적죄입니다 북한하고 내통을 한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오늘도 그렇고요. 지금 한미인권단체 21곳에서 예, 예. 이거 저 규탄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영국도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알튼경이라는 분이요 예, 예, 예. 그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베를린 장벽 넘어 확실한 죽음으로 보내는 행위다 예.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아, 확실한 죽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를린 장벽을 이제 이거 비유를 한 건데 옛날에 저 베를린 장벽 넘어서 예.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고 그랬잖아요. 예예. 그런데 다시 서독으로 넘어온 동독인을 예. 탈출한 사람을 베를린 장교를 넘어 서 동독으로 보냈다는 거야 가령 그러면 죽게 됐는데 예예.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라니까 이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살인청부업자 같은 짓을 한거살인청부업자 같은 짓을 한거요 누구 돈 주는 놈이 야개 잡아와 내그개그 그 새끼 죽여 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오달에 바고서 어, 그,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살인, 뭡니까? 이거 살인 청부업자 같은 거 하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조국, 그, 얼마 전에, 아직 예. 그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은, 예. 조국, 그, 부인 정갱심 검찰 조사할 때, 예. 그, 처음으로 저 포토라인을 안 씌웠잖아요. 아직도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사기 처리되게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어. 예. 어? 인권. 예. 수사, 인, 할때 인권. 인권, 예. 인권 보호로. 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예. 아니, 그게 포토라인시어가안 쉬운 것까지 대통령이 친절하게. 예. 그렇게 인권을 따지면서. 예. 대단한 자기 인권가인처럼 이렇게 위선을 뜬, 대통령이. 예. 이렇게 비인권적으로, 비인도적으로. 예. 어? 국민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예, 예.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예. 눈을 가리가지고, 예, 예.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 송환할수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지금? 솔직히? 예? 이거는 살인마예요, 살인마. 세계 10대 문맹국이 대한민국에서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북한 국제인권단체에서도요, 예? 문맹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져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예, 예. 한다고. 예. 얘기하잖아요. 그니까 이게 지금 말이요.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요. 대한민국 국객을, 국격을 예.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이렇게 나라를 건사하게 만들어 놨더만은. 예. 아, 네. 5년짜리 저, 저, 정권이 말이에요. 예. 2년 반 만에 다 망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나라의 체면을, 국객을 음. 완전히 그, 그, 그, 저, 저, 저 시궁창에 치박, 아버렸네요 예. 대통령이. 예. 그렇죠? 예. 어? 미순자 대통령, 거짓말쟁이 대통령이, 예. 이거 완전히 제 나라를 절단을 내놨다니까. 이거 우리 지금 앞으로 외국 나가면요, 대한민국, 아, 아, 사, 사, 사 코리아라고 그러면은, 예. 아, 그, 저, 저, 저 말이야. 살인마 집단. 어, 살인 철저도 안치고 어, 이렇게 말이야. 어, 안 돼, 안 돼, 어. 마피아도 아니고 말이야. 예. 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기수나, 어? 같은 동포를 말이야. 어, 그쪽으로 넘긴, 넘긴 놈들, 이렇게 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그 창피스러워서 어 아니, 다니냐?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문재인 정권이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반헌법적 기관이고, 저기, 저, 뭡니까? 반민족적, 반인륜적 살인마 집단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자인을 한 겁니다. 사, 나는 살인청법자요. 이거를 자인을 한 것입니다. 자인, 몰래 비밀리에 했다가 지금 뽀록 난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국민 여러분 이건 여적대로 문재인 대통령부터 전부 여적대로 다사형시켜야 되는 겁니다. 거기 통일부 저기 장관, 통일부 차관, 비서관들 군의 합참의장부터 해가지고 국방장관, 합참의장, 군의 지금 장성급들 전부 다 지금 여적대로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국제법 아까 이야기를 뭐그 했잖아요. 국내법도요. 이거요. 아무런 법률적 근거 같대요. 그 통일부에서 내세 예, 남북 뭐그거 그 있잖아요. 예. 그거는 자기들 팬 위주로 예. 억지로 그냥 깨맞춘 거라니까요. 그게 그죠, 아니고, 예. 이, 이번 조치에 법률적 근없이 자국민을 추방했다는 점에서 예. 법치행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되고요. 예. 현재까지요, 대부분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예. 탈북민을 예.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관된 판단이에요. 그죠, 이게, 예. 이게 지금 초유의 일이라니까. 예. 정식으로 기순한 탈북민을 예.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방 예. 초반, 강제 추방한 거처음이요 처음 예. 이게 지금 예 근데 이게 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요 국회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반드시 국정조사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웃음> 북한에 예. 북한에 예. 강력히 요구해야 돼 예. 절대 그저저 저, 저 지금 처리 과정을 예, 예. 다 우리 한테 알려라 예, 예. 통보해라. 이미로 고문을 한다든가, 예. 체행을 한다든가, 예예. 이거는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 예. 이거는 그 동안에 이런 일고 저 합의한 모든 남북군사합의, 아 합의는 예. 그렇게 하는 순간 무효가 된다. 이렇게 공표돼요. 해야 예, 공의 정부가 공표돼 양심이, 양심이 있으면 양심. 예, 우선 예, 사회실 예, 예.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하고 말이죠. 평양 어그 평화쇼 하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저 지금 남북 남북 그다음에 미북 예, 예 정상회담을 다섯 번 이상 했잖아요. 예, 예. 남은게 뭐냐 이거야. 핵은 핵대로 더 고도화되고 더 늘어나고 말이죠. 없어지긴 했죠. 돈으로 났다 이거야 위협이 예, 예, 예. 그러면서 계속 평화 쇼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이지를 이 정도까지 지금 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합의한 게 무슨 의미 있나 이거 평화 다운 무슨 평화냐 이거야. 그래서 문재인 <웃음> 정권이 이걸 반드시 북한을 요구해야 된다니까. 예, 예. 이, 저, 이번에 돌려보낸. 예. 그, 어? 두 사람. 예. 어? 그, 처리 계획인가를 전부 우리한테 알리더라. 예. 만일에 우리 동의 없이 체행을 했다. 예. 그 다음에 그 정확한 근거 없이 했다고 하면은. 예. 모든 합의를 무효한다. 예. 승부해야 돼 예. 그리고 저, 미국. 국정조사에 되고남기 미국에 저기, 저, 미국 또, 저, 김정은 빨리 저기, 제거하십시오. 이게 지금. 남과 북이 진짜 이, 하, 이 범죄자 새끼들 때문에 이거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저기 이제 음, 통일부 앞에서 한국 자유 민주 정치 회의에서 음, 가 가지고 음, 저기 또 통일부 앞에 기자회견 을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 아 제일 먼저 했잖아. 예, 네, 기자회견. 한, 네. 그 저희가, 저, 막막 노는데, 예. 그 저희가 오늘 이제 이제 주로 막성경이막 이런 것들 노는데 그팔일날 했잖아. 8일 팔일 오후 2 시에. 8일 오후 2 시에 예, 그 저, 통일부 저저 저 정부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했는데. 저거를 갖다가 저희가, 저기, 7일날, 저, 전주에 내려가가지고, 호남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 촬영하러 전주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제가 소식을 듣고, 새벽 4시까지 저기, 기자회견문을 썼습니다. 기자회견문. 성명서. 네, 성명서를 제가 새벽 4시까지 써가지고, 다 같이 또 감수하고 손봐가지고, 새벽, 아침 일찍 저플래카드 만들어가지고, 오후 2시에 기자들 다 모아놓고 저걸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는 뭐, KBS, 저기 어디야? 마이마 마이. 이놈의 조선일보까지 네 조선 TV 조선 어, 뭐 저기 연합뉴스 뭐패네마이크다 뭐, 나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어쨌든간에 그 국민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게 저기 뭡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웃음> 이저 살인 청부업자 같은 짓을 한겁니다 아니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민주주의 수호하면서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어, 그, 기독교, 뭐, 저기, 교회단체에서 와가지고 시위도할수 있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민주당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민주당은 이렇게 비민주적인 일이 벌어지고, 어, 살인 청구업자 같은 짓을 자기 당에서 뽑은 대통령이 이런 짓을 했으면은, 자, 쪽팔려서라도, 이, 이거, 문재인 없고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면 아닙니까?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 어, 단체들. 당신들, 진짜 돈 받아 먹고 있으면서, 어? 민주화 운동했다고 돈 받아 먹고 있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뭐냐고, 기생충이지, 기생충. 그, 이거는요, 이 사안은, 네.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안은, 이거는 절대 이거,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 용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응. 이거는 조국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의 근간을 국가의 사법, 제도 예. 국가의 야, 양식, 예. 국가의 인도적 그저 인권 예. 그거그 기본권 이 그러니까 국가의 전반적인 저이 기본 양식을 예. 와해시키는 행동요 이거. 요그래서이 절대 저 용서가 안 되는 응. 일이라니까. 이건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거 정확하게 저저저 밝혀야 돼요, 진짜. 응. 근데 어제가 어제 아래가 저 11월 9일이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 반환점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제는 뭐, 3, 저, 여자 정당 대표들 초청해가지고, 청와대 예. 관제에서 그것도 처음으로 만찬하고 그러는데요. 예. 참꼴불견이 내더군요. 예. 그리고, 아니, 취임, 바, 취임 반환점을 도는,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그동안에, 2년 반 동안에 잘한 거, 못한 거, <웃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 자기가 직접 얘기하지. 자기가 취임해놓고, 왜 저, 청와대, 예? 실장 3명이 나와가지고, 예. 자자찬 말이죠. 정말 듣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뻔뻔한 그런, 저, 기자 간담회를 합니까? 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이 그런 책임감이 없어요? 교통사고. 아니,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책임감이 없냐고. 예. 당신이 그, 거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당신이 직접, 저, 지인 반환점을 돌면, 당... 직접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예. 그리고 뭐, 29일인가, 어디 또, 기자, 뭐, 그걸 생중계를 한다면서요? 예. 대통령이. 뒤늦게 정말 뻔뻔합니다 뻔뻔한 것도 있고 뭐 교통사고가 줄어서 자기들 업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은 그렇게 이제 거의 다 국민들한테 또 본식이 다 드러나버렸잖아요 예. 당신이 얼마나 거짓말을 <웃음> 잘하고 실력이 어느 정도며 양식이 어느 정도며 과거는 이렇게 했는데 예. 지금 어떻게 이중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다 이제 드러나버렸는데 예. 그의지가 나면 그냥 내려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내려와가지고 저기 그 여자가. 네.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이거. 차라리 하면은...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아, 뭐. 그, 진짜, 그, 지금 아, 저... 칠 이건 절대 농담입니다. 그, 아니, 이거는 진짜, 이, 이거는, 우리가 저기, 정권이 이제 나중에 보수정권을 찾아와가지고, 국, 헌법수호청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해가지고, 이걸 샅샅이 조사해야 된다.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박물관 만들어가지고, 기... 그 흙에다가 다 세우고, 애들 학생도 공부시키고 그리고 반 헌법적 행위를 한 사람들은 끝까지 찾아내 가지고 추적해 가지고 재산 몰수하고 여적죄로 처벌하고 그러고 그의 후손들은 공직 공기업에 못 나오게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저기 저저 저 뭐야 뭐야 형을 산 놈들은 자식들까지 그 뭐야 저 공직에 못 나가게끔 연자제로 묶어 버려야 된다 이거 하여튼 용서할 수없요 이거 이거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 닮아가지고 예? 네. 밑에 참모들까지, 음. 하여튼, 이 정권 전체가요, 딱, 거짓말, 음. 거짓말쟁이로 저는, 어? 음. 완전히 꽉 차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야.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도 아, 참, 자기 아들이 문준영이를 갖다, 그, 눈, 눈 가리고 포송줄에 묶어가지고, 그럼 북한에 보내지, 그러면 지, 헤헤. 지 새끼는 소중하고, 지 새끼는 미국 보내고, 남의 새끼는 북한에 돌려보내고. 이런 걸 보고, 국민은 뭐라고 합니까? 개새끼, 개자식이라고 하는데. 그, 청와대 관제 불러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저 만찬한 것들 그, 맹목이 그거도뭐요 모친상 그 조문에 대한 담내만찬이요 아, 근데 모친이 돌아가신데그 이야기 들었어요? 뭡니까? 그 메리놀 병원에, 그게, 저, 이분에 <웃음> 계시던 모양인데, 6인실에 있었대요, 6인실 <웃음> 대통령 엄마가. 병원 관계자하고 같은 병실인 누구도 에이. 이분이 대통령 모친이라는 걸안 사는 이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경호도 안 했습니까? 경우도 없고,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이든 대통령 가족누구고 가서, 예. 저, 저, 백문안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할머니인데, 예. 나이, 저, 연세가 아흔 둘인가 그랬죠? 예. 그리고 연로한 분이 그렇게 병원에 병상생활을 하는데, 예. 아무도 그게 저 백문안 혼자 하일이 없대요. 대통령도 없고, 문주정부도. 당연히 대통령 모시는 거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렇게, 그렇게, 제가 보기에 그게, 그런데 무슨 지금도, 이제 저, 이분의 저, 그 이번에 저 상은 예. 3일장을 치는 거예요? 예, 자유장. 하여튼 치렀는데 <웃음> 뭐가 좀안뭐 아, 그래. 아니 그이 보니까 <웃음> 문재인 대통령 그걸 감추는 살... 것 같아요. 음, 생모가 아닌는아니구만 아니, 실제 그 모친이 맞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니 사람 심... 뭐라고 모르, 모르겠는데 <웃음> 네. 왜 <왜냐면> 전혀 실제 <웃음> 저, 어 어머니가 맞다면 그렇게 할수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지 자기 생모인데도 불구하고 그 따기로 아 자기 저기 뭡니까? 저기 어딥니까 자기 양산에 집도 있고 하니까 양산집에 모셔가지고 최고 그 의료진들 모셔가지고 의료진들 붙여가지고 하면은 어머니도 편하고 주변사람도 편하고 할거 아닙니까? 어 양산집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네. 청와대 로 모셔도 되죠 아, 청와대 로 모시든지 하면 되는 청와대 그거 뭐관제 뭐 얼마나 네, 좋아요 네. 그러면 모신다면 아,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좋고 아 대통령이 참 효성스럽게 저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은 메시지 그것도 안 하고 말이야 심지어는 경호도 안 붙였다 이게 경호. 그죠. 아니 저 태국에 있는 딸 사위한테까지 경호가 붙어 있다면서요. 이거 완전히 배륜 이야기. 배륜이야. 배륜 자식이 배, 아니, 배, 아니. 아니고. 배륜조한 집안도 아니고 말이야. 배륜가. 배륜. 이게 지금 이번에 그 탈북자 강제 추방한 게 하고 네. 이게 이게 이게 자꾸 이게 겹친다니까요이일이가 네. 아, 이래서 이렇게 모친도 저렇게 저 제대로 어, 어, 생기지 안 하는 사람이니까 아, 예. 저렇게 하는구나. 어. 자기 얘기에 따라서만 오로, 오로지 최신하는구나. 아니,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생모가, 이 부산에 계신 분이 뭐 생모가 아니다. 뭐, 저 거제동에. 그는뭐 정확한 그 건데, 그런 소리 많이 돌아요 그런 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뭐 10일도 안 돼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음그 찾아뵙지도 않고, 그리고 아니, 문준용이는 뭐 하는 자식인데, 할머니가 저기 어 저기 병원에 누워있는데 한 번도 안 찾아가요. 문준용이가 찾아갔으면은 소문났을 거 아닙니까? 문다이는. 어 태국에서 뭐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번에 뭐 저기 왔습니까? 아, 안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심하게 네. 야기, 이야기하면요. xx 집안이라니까. 어 완전히. 옛날에 뭐쌍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예. 안그래이해가할수 없는 거예요. 예, 아버님 완전히... 잘 살고 못 살고 예. 지기가높고낮고 떠나서 예. 자기 친모가 예. 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예. 병원에 있다 하면 당연히 문병병 문명, 문명, 하잖아요. 당연히 가죠 그다음에 예. 가능한 또 집안에서 모시는 모시는 거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네. 불가입할 때 병원에, 이제, 어따가 하시는데, 하는데, 병원에 당연히 수술을 찾아뵙고 일을 하잖아요. 예. 안 했다는 거야. 아니, 휴가는 양산집에 자주 간거 아닙니까? 그런데 휴가가서 모친하고지내는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야, 이거는 뭐. 완전 폐륜. 트, 폐륜인데, 폐륜. 네, 이거는 특, 특이한, 특이한 거라니까요. 국민 여뭐 이거는 폐륜이고요. 청와대가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폐륜 짓을 한 겁니다. 폐륜 플러스 살인청구업자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좌우를 떠나가지고, 사람이 먼저 되야 사람이. 사람이 먼저다 하더만은, 이 사람들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음> 그, 맞, 맞, 맞 말이죠. 맨날 사람이 문제라는 말 울고 묵고만은 네. 진짜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웃음> 이거 진짜. 분명히 이거, 사람이 이거. 문제라고 하신, 저, 진짜 문재인 정권에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문제입니까? 제가 진짜, 어, 질문합니다. 나 보세요. 이게, 이게 사람이 문제입니까? 이게 나름대로. <웃음> 눈 가리 가지고, 안대로, 예? 보성으로 포박을 해가지고, 어? 사법 절차도 안 거치고, 본인한테 변명 기회도 주지 않고,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그냥 북한으로 추방한 게 그게 사람이 문제라는 정부의 민낯입니까? 이거 나중에 고대로 당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나중에 재판도 없이, 그, 저기, 안대로 묶어가지고, 저기, 나중에 그 여적자 사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이고, 나 이거 보고요. 판례를 남겼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거 국민들도, 이거, 저, 여러분들도 너무 혈압 올리지 마십시오. <웃음> 건강이안 좋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를이 <웃음>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아무리, 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아니,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문명국에, 세벽 10위권의 문명국, 대한민국에, 어? 정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느냐. 네. 백주대낮에. 네. 그리고 철저히 8일 동안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어?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웃음> 발각이 되니까 그때부터 급급지급해서 말이죠. 변명하고 말이죠. 네. 변명하는 것마다 다보다 국방부장 말 틀리고 통일부장관 말 틀리고 통일부 네. 대변인 이야기 틀리고 말이죠. 네. 국정은 뭐뭐뭐 하는지 모르겠고 네.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네. 변명에 급급하고 말이죠. 앞뒤 네. 말도 안 받고 부정직하고 거짓말을 계속 이어지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하면서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예? 정말 허탈합니다 예, 예. 이거는 이, 이 사건은요 제가 보면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걸 용서하는 순간에 대, <웃음> 뭐 대한민국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뭐 저, 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때 대통령 취임사에서 맞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게 실제, 이건 나라입니까 이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네? 참, 한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저, 너, 너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 밤에 잠을. 아니, 거... 이거는요, 절대 용서, 용서할 수 없어요. <웃음> 예. 저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요. 이거는 철저하게 예. 진상을 규명해야 돼요. 국정조사든, 예. 또 특검이든 말이죠. 예, 할수 있는 거다 해야 됩니다. 또, 그, 유엔 뭐, 다 이걸 예. 조사해가지고, 하나 도 송년식 다 낱낱이 밝혀야 돼. 그리고 또 영어가 되는 팀들은 저기 저 뭡니까 국제 형사재판소. 예. 아, 거기다가도 재수하고 좀다할수 예. 있는 거다 하십시오. 다 하시고 저기 그 뭡니까 저그 한국 자유민주 정치 회의 그때 우리 성명서는 그 다음에서 한국 자유민주 정치 회의를 치고 들어가시면은 그 성명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홍... 아 그리고 제가 저저 저 신동부 자유국 TV는 예, 예. 거기 저 유튜브 그거 설명란 있잖아요. 예, 예. 거기다 설명사 올리려고 그래. 아, 예예 네. 예, 예. 그러면 예, 예. 쉽게 보심 있을 때 t 가 kl k l t p k r 어, 음. 코리아 리버 리버티 디모크라시 파티.kr 이래 가지고 k l t p k r 어, 있습니다. 어, 그해 놨으니까 어, 예. 다음에서 어, 검색 하셔 가지고 들어가셔서 음. 저기다 저희가 계속 우리가 하는 것들을 좀 데이터를 좀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가셔가 보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